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레노입니다. 어, 이번에 진행할 게임은, 어, 에어포트 CEO입니다. 예전에 요청이 왔었는데, 이제서야 진행을 하죠. 자, 사저의 의미로 최고 난이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에 선택을 하고, 자, 항공사 이름은 뭐 간단하게 찍을게요. 약업까지 완벽하게. 자, 최고 난이도 진행하겠습니다. 최고 난이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이 상당히 적게 제공이 되고 이벤트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돈도 벌기 어렵고요. 일단 이런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승객들 상대로 돈을 벌수 없기 때문에 어, 비행기들 상대로 장사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우선은 런웨이 즉 활주로가 필요하겠죠. 아, 활주로는 우선 끝자락이다.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활주로 각각의 마지막 부분에 비행기들 이동 방향을 지정하는 램프들을 지어줄 겁니다. 자 이런식으로 지어줄게요. 현재는 돈이 부족해서 활주로를 추가로 지는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이륙과 착륙용으로 동시에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순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비행기 전용도로를 연결해 볼게요. 비행기 도로와 건물이 대부분 다5칸짜리가 많은 관계로 다 5칸 너비로 건설을 해볼게요. 자 이런식으로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됐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보관 및 주구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납고를 먼저 치울게요. 자 어디다 짓는게 좋을까요? 일단은 여기다 짓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한 5개정도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서비스 차량 주차장 그리고 비행기 전용 주유소를 이런 식으로 지어줄게요. 여기다 하나 그리고 주유소도 옆에다 하나 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활주로가 있으면 비행기를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도 필요한데요. 관제탑 혹은 ATC타워라고 불리는데 그것도 이쪽에다 지어줄게요. 자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다 지어주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는 추가로 뭘 해야 될지 찾아봅시다. 아마 서비스 제공 차량 관련 도로가 필요한 것 같죠? 이거는 제한될 차량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체크포인트 건물을 한번 지어볼게요자 왼쪽이 서비스 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쪽에다가 서비스 도로를 연결시켜 볼게요. 이것도 글래스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도로를 연결해주면 될것 같아요. 완벽하죠? 자 이제 본격적인 건설 임부를 호출해봅시다. 우선은 이것도 용역업체랑 계약을 맺어야 되고요자 여기 보시면 용역업체들이 있죠? 우선은 별이 높은게 효율성이 좋은 편입니다. 자, 위쪽에 있는 게 최대 고용 가능 인부수고 아래쪽이 한 명당 그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일단 별이 높은 게더 좋죠. 그래서 이쪽이랑 계약을 맺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일단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고용해서 빠르게 건설을 시도해 볼게요. 됐죠? 자 속도를 올려봅시다. 지금 자재들이 이렇게 하역되기 시작하고 있고 자 이쪽에 인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자재들을 나르기 시작했죠. 건설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인내심을 가지고 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 슬슬 비행기 이동노트를 지정해줘야 돼요. 패스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면 비행기들이 알아서 이착륙과 주차를 진행할 거예요. 자, 차근차근 연결해봅시다. 됐죠? 헌데 저희가 주차뿐만이 아니라 주유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을 수행해야 돼요. 일단 가용 계약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주유에 관련된 업체랑 계약을 맺을 수 있죠. 별이 높은 것이 효율성이 좋은 편이니까 이쪽하고 계약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주유를 수행할 수 있는 트럭도 하나 주문을 할게요. 이렇게 합시다. 공항이 완성이 됐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공항을 운영시켜 볼게요. 자, 우선은 오퍼레이션 쪽으로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항을 개장을 시키고요. 그리고 경납고에 주차를 시키기 위해서 일반 비행이 허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유가 들어오면, 주유 트럭이 들어오면 그 주유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자, 일단 돈은 벌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활주로도 이런 식으로 오픈을 시켜볼게요. 자, 주유하기 시작했죠. 제 창고에 기름이 가득 찼어요. 제 돈은 많이 나가긴 했는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비행기를 상대로 장사를 할수 있게 돼요. 어디 한 번, 어, 이제 트럭이 왔죠? 그러면, 자, 이 서비스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동물들은 지금 치울 여력이 없으니까 나중에 정리를 하고요. 자, 주요하는 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돈을 벌게 됩니다. 한 번, 창을 한번 볼게요. 자, 이코노미 쪽으로 가면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자, 활주로 이용비 그리고 보관비 그리고 주유비 이런 식으로 제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조만간 돈이 벌리긴 할 텐데 그 전에 정리해야 될게 있어요 자지 공사 인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 다 보낼게요 지금 이렇게 유지시킨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얘들을 다 돌려보내면 그때부터 흑자를 보기 시작할 거예요 만약에 좀 돈이 모자르다 싶으면 화이트로를더 이용할 수 있게 여기다가 경납고를 추가적으로 좀 몇개 지으면 돼요. 지금 돈이 약간 남아 돌죠? 두개만 더 지울게요. 두개만 더 짓고 그 다음에 패스를 여기다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건설인부다 뺐죠? 한 20명만 다시 데려옵시다. 야 이렇게 하면 되고요. 아 동물들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일단 좀 기다려 볼게요. 자 이걸 보세요. 이제 점점 흑자를 보기 시작했죠. 일단 이 정도만 유지를 시켜놓고 저희는 또 다른 걸 진행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연구가 안 돼있어서 이렇게 비행기 상대로밖에 장사를 못하는데 사실 이거 말고 더할수 있어요 더할수 있고 그거를 하려면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건설을 해야 될게 있어요 잠깐만 아이 아이 어떻게 하지 머리 아프죠 일단은 제 인부들이 있으니까 철조망을 임시적으로 지어놓을게요 나중에 철거를 시키던가 하더라도 지금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지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연결을 시키고요. 이 아래쪽도 들어오지 못하게 좀 막아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밖에 안되네요. 됐어요. 돈이 많이 나가네요. 아 송아지 또 들어왔어. 아, 저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나중에 고민합시다. 네, 이 철조망만 완성이 되면 쟤는 쫓겨날 거예요. 네, 이 철조망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돈이 좀 모이면 이제 다음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어때요? 잠깐잠깐이지만 그래도 돈이 조금씩 벌리죠? 아, 이런 식으로 인내심을 가지면 저희가 원하는... 금액만큼 벌릴수 있을 거예요좀 시간은 걸리긴 한데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음 좀더 확장을 해야 되긴 한데 그거는 너무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벤트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수단까지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플레이를 하시면 안 돼요 자 일단 활주로를 봅시다 지금 내구성이 61%밖에 안 남았죠. 그리고 자동수리가 되려면 C5가 필요하다고 되어있죠. 지금 마크가 잘안 뜨는데 아무튼 C5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직원들이 머물 수 있는 사무실을 좀 만들긴 해야 돼요. 일단 어디다 지을지 고민해본데 그냥 여기다가 짓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이쪽에다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비쌉니다. 건물이 비싸기 때문에 최소 20만 정도 필요하긴 한데 저희는 지금 급하니까 작게 작게 만들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도로를 만들고요. 자 일반 도로를 여기다 한번 만들어볼게요. 일단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 당연히 필요하죠. 택시 정거장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 그 승용차 정거장 이런 것도 필요하죠. 이렇게 정류장 3개 정도 설치시켜 놓고 이 뒤에다가 건물을 만들도록 할게요. 자한 평당 1골드가 들어갑니다. 상당히 비싸죠. 근데 지금 저희가 돈이 많이 없는 관계로 그 이렇게 작게만 만들게요. 작게 만들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합시다. 없는대로 살게요. 일단 문을 작은 거 하나 만들고요. 어 너무 작은데? 아니야 지금 따질 여력이 없죠? 그래 큰 문이라도 하나 만듭시다. 이거는 좀 이렇게라도 해야지. 큰 문을 만들고 이 안에다가 스태프 거주구역을 좀 만들도록 할게요. 이 스태프 룸을 좀 지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 안에 데스크탑을 몇개 집어넣어야 돼요. 이거는 왜 그런지 좀 보여드릴게요. 아 스태프 존도 지정해야 되네. 그래요. 스태프 룸하고 스태프 존하고 대부분은 같이 지정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예요자 여기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컴퓨터를 한 5개정도 설치할게요. 를 이렇게 5개정도 설치하겠습니다. 를 자, 건설될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이것도 급하면 인부를 좀더 부를 수 있어요. 이 오퍼레이션 쪽으로 가가지고 한 20명정도 더 부르면 되겠죠? 자 노란 버스가 왔고 그래요 사람들은 내리기 시작했죠 철조망은 거의 다 완성이 됐나요? 음 아직 멀었네요 이렇게 삥 두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조금만 더 돈을 벌어봅시다 경납구를 하나만 더 지어볼게요 자 이거 하나당 2만 골드기 때문에 저희가 막 지을 수 없어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이쪽에 있는거 거의 완성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 사람들을 고용할게요. 스태프 이 칸쪽으로 간 다음에 고용이 가능한 사람들을 볼게요. 일단 효율성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고용을 하고요. 그리고 c 5 5 아까 전에 c 5 5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 사람도 고용을 할게요. 이렇게까지만 구용을 하겠습니다. 자 거의 다 완성이 돼가죠 좀만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짓는데 벌써 몇만 골드가 들어갔어요. 이게 쉬운 난이도라면 300만 골드나 그 정도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곧바로 공항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니에요. 저희는 아니고 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확장시키면서 플레이를 해야 돼요. 보지가 얼마 남았어요. 자 거의 다 완성이 됐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봅시다. 오퍼레이션 쪽에 가보면 이렇게 연구를 할수 있어요. 이렇게 연구를 할수 있는데 이게 상업적 비행 허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각 상대로 장사를 할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거 먼저 연구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제가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3명을 고용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쪽에 지정이 됩니다. 네, 내일 아침이 되면 앉아서 일을 하기 시작할거예요 저기 당신 누구야? 아 CEO 저네요. 저 혼자 야근하니? 슬프네요. 내일은 같이 야근합시다. 자 이코노미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특별한 일만 없으면 이 정도의 금액이 계속 들어올 거란 얘기죠. 일단 저희 무리하지는 맙시다. 자 낮이 됐고 제가 고용한 사람들이 앉아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연구가 진행된지 한번 볼까요? 그래요. 지금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저 급한 건 아니니까 차근차근 하면 될것 같아요. 다만 얘들도 고용한데 들어가는 비용이 좀 있다 보니까 돈이 많이 안 벌리고 있죠. 지금 철조망이 거의 다 건설이 된것 같죠? 이거 건설 완료된 대로 또 건설자들을 다시 철수를 시키면 돼요. 너 누구니? 빨리 나가래요. 그래 나갔죠. 여기는 거의 다막았고요 보기 좋네요. 그쵸? 자시5 5까지 와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녀석이죠. 이 녀석이 있으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자동 수리랍니다. 아까 전 61%인데 수리를 한번 해서 다시 63%까지 올라갔어요. 한번 또 사이클이 돈것 같은데 아 다만 걱정입니다. 돈이 많이 안 모여요. 일단 이것도 건설을 시키고 그 다음에 경납고를 좀더 늘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몇 개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밖에 안되네 이게 완성이 되면 이것도 만들어주겠죠. 자, 좀만 기다려 봅시다. 자, 프로젝트 컴플레이트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떴죠. 그러면, 자, 여기를 보시면 필요한 그런 기능들이 이렇게 새로 해금이 돼요. 자 그런데 저희가 이벤트에 좀 대처할 수 있는 건물을 하나 짓긴 해야 돼요. 이런 서비스 계열 건물이긴 한데 그 아이의 명칭은 그에어크래프트 행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수리를 하는 건물이에요. 자 일단은 여기다 짓는 게 좋겠죠? 아니야. 한 중간 정도에 짓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막바지에 짓는 게 좋을까요?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여기다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쪽에다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제가 봤을 때는, 다 연구를 해도 돼요. 근데, 일단, 층 연구를 먼저 할게요. 이제 나머지는 어차피 제가 뭐 상위 비행기라던가 그런 거를 운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거를 먼저 연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퇴근 준비한 아이들이 있죠. 크... 아무튼 이런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직원들이 출근 해서 여기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게 화장실도 만들긴 해야 돼요. 자, 화장실은 어떻게 만들지 좀 고민을 해봅시다. 자, 화장실 공간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여기다 만들까? 여기다 만들까요? 음... 그래요. 한번 여기다 만들어봅시다. 일단은... <웃음> 지금 저희가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 공용으로 좀 만들게요. 네, 이러고 싶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짓고 여기다가는 벽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벽을 만들고 일단 여기 큰 양병기하고 소변기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싱크대가 필요하죠. 좀더 거리를 벌립시다. 한 여기다 짓는 게 맞을 것 같아. 여기다 하나 짓고 그 다음에 핸드 드라이어도 바로 옆에다 짓겠습니다. 자 벽으로 좀 마무리를 할게요. 이렇게 짓으면 되겠죠. 그리고 벽으로 막겠습니다. 문도 달아줄게요.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문을 달아줄게요. 자 영역을 좀 재지정할게요. 자, 공간에 맞게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자, 아쉽지만 음... 모든 젠더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헉! 보세요! 아니, 잠깐만! 음...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적나란한게 아닌가 싶었는데 뭐, 그러려니 합시다. 너도 화장실이요? 아니구나? 됐어요. 자, 그리고 CEO, 이 사람은 혼자 일합니다. 그리고 얘들 이제 더이상 작업할게 없는것 같아요. 그래서 다 쫓아낼게요. 자 빠빠 잘가세요. 일하고 있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나가세요. 자 고장이 났다는 메시지가 뜨기 시작했죠. 흐흠 머리가 아프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패스를 지정해주긴 해야 돼요. 자 빠르게 처리를 합시다. 오잇 됐죠? 비행기 움직이나요? 자 비행기가 이동했죠?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처리해주면 될것 같아요. 좀 버그 롭긴 한데 아마 수리 비용 받을 거예요. 리페어 비용 받죠? 리페비용 300어 나쁘지 않은 수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거 한두개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운 나쁘면 하나 더 지어야 될수 있어요 그거는 감안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수리 진행 상황을 한번 봅시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죠 아까전에 33% 였는데 지금 47% 아마 이게 돈이 계속 들어갈 거예요 어, 저희 돈잘 벌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저거 하나 또 지어주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쵸? 혹시 모르니까 어 사람들이 고용한 다음에 건설 한번 해보죠. 한 40명만 고용을 합시다. 40명 건설자 고용한 다음에 경납구하고 그 다음에 이 수리 창고라고 할게요. 수리창고 행거라고 돼있는데 자 이거를 좀더 지어볼게요. 만약에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 짓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경락구를 하나 지어주고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근데 그거는 감안해야겠죠. 아 안돼. 이만 골드 아래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런건 미리 라인을 연결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밀리는 상황이 나오면 이 반대쪽에다가 활주로, 활주로 하나 더 만들어줄게요. 저희가 돈을 좀 많이 벌면 좋잖아요. 그쵸? 자, 프로젝트 아직까지 멀었네요. 좀 기다립시다. 참, 이렇게 일하니까 너무 슬프지 않아요? <웃음> 잠깐만, 너 뭔데? 자리를 옮겨서, 아이거일다 어, 끝, 그, 끝나셨어요? 깜한번 볼게요. 어, 다 했구나. 쫓아낼게요. 어, 왜 이렇게 빠르지? 자, 오퍼레이션 쪽에서 디스미스 다시 낄게요. 어, 빠르구만. 제 전반적으로 효율이 그닥 좋진 않네요. 음, 좀 머리가 아프긴 한데. 뭐 지금 전반적인 서비스가 다 없다 보니까 주황색으로 표시되긴 하는 거예요. 즉 경비행 서비스는 81%네요. 아, 이 정도면 나쁘진 않아요. 자 그리고 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c 5를 고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에 대해서 진짜 좀 명확하게 볼수 있어요. 그런데 어... 뭐 분명한 거는 돈이 많이 생기냐 안 생기냐가 그게 더 중요하죠. 이거 말고 그 CFO가 전달해주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저는 CFO를 아직 고용을 하지 않았는데 그 나중에 CFO가 전달해준 그 메일을 읽어보면 더욱이 더될것 같아요. 자돈잘 벌리고 있습니다. 지금 수립이 꾸준히 잘 나오고 있죠? 보기 좋네요. 나중에 수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수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음 떠났나 보네요. 그쵸? 자또 다친 사람 누구 있니? 다친 비행기 있니? 없네요. 아쉽네요. 결과는 이런 식으로 그 메일이 날라옵니다. 야 수리 등급이 A라고 한다. 아, 검사 잘 받았죠? 자 어찌 됐건 제 2만 골드에서 벌써 4만 6천까지 쭉쭉 오르고 있습니다. 자 안정적이게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나저나 저희가 커머셜 라이선스를 획득한 만큼 이제 고객들 상대로 장사를 할수 있긴 한데 돈이 택도 없죠. 최소 100만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승객에 관련된 경납고부터 시작해서 활주로까지 다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한동안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쪽이 좀 순환이 잘 되도록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활주로 라던가 그런 걸 추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 순환을 좀 빠르게 음, 만들도록 해 볼게요 어, 이건 또 뭔가요? 고장났다고 합니다. 소리 내지 말고 빨리 들어오도록 해. 자이 녀석은 20%부터 시작한는데 한동안 돈이 많이 벌릴 거예요. 여 보시면 예상 수리 시간이 이렇게 나와있죠? 12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는 돈을 열심히 벌수 있겠죠. 자 행복합니다. 자이 와중에 사람들을 한명더 고용합시다. 제 이코노미 쪽에 스태프 라인으로 가서 자, 괜찮은 사람이 있는지 볼게요. 어, 이거 괜찮네요. 능력 좋아요. 그런 다음에 프로젝트에 사람들을 좀더 배치하면 어, 연구 결과가 좀더 빠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늘도 나 혼자 야근하는구나. 같이 야근했으면 좋겠는데. 멋지됐건 뭐 돈이 모을 때까지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그 다음에 저희가 고객들 상대로 장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벌써 연구가 완료됐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할지 고민을 해봅시다. 제 생각에는 연료를 한번 연구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연구를 시작해볼게요. 어 쭉쭉 올라가네요. 좋네요. 자 그러고 나서 돈을 좀더 벌어볼까요? 자, 이코노미를 한번 봅시다. 평균 얼마씩 벌리는지 이게 좀 확인이 필요해요. 만약에 경납고가 좀더 필요하면 경납고를 더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계단을 이용할 수 있죠? 2층을 이용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지금 저희한텐는 사치인 것 같고요. 일단 비행기 상대로 좀더 사업을 벌려 볼게요. 이렇게 읍시다 그리고 나서 또 오퍼레이션, 건설 인부를좀 고용해야겠죠. 한 20명만 데려올게요. 자, 완성이 됐죠? 이러면 조금 더 돈을 벌수 있을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또 왔네요. 야, 내보낼게요. 자 이제 남은 거는 저희가 이제 고정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시, 최소 1 0만이라든가 20만 모일 때까지 그냥 대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돈이 좀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2차 확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주위를 한번 하느라 10만에서 다시 5만으로 떨어졌는데 금방 회복이 가능할 겁니다. 음 괜찮을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장시간 동안 봐주시느라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